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슈 몰아보기 그 첫번째 중국에서 동물의 숲이 금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벌써 몇년째 개발중인지 모르는 데드일랜드2가 다시 제작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정말 좀비답게 게임도 더럽게 안죽네요 중국의 국민게임이 되어버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사전예약자가 3천만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륙의 인내전술은 어마무시하군요 논란의 류효정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라이엇게임즈가 샌드박스 게임 제작사인 하이픽셀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전설이 되어버린 아메리칸 새끼들! 크라이시스가 리마스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언차티드 시리즈와 전의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집좀 나가지 말라네요 북미와 유럽에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유무에 대한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게임들을 막을 초강력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발점이 된 게임은 바로 동굴의 숲인데요 게임 특성상 여러 유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을을 꾸미고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접한 몇몇 홍콩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프리홍콩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진핑 얼굴을 땅에 그려놓고 때리는 행위라던가 우산시위를 방불케 하는 사진 등 여러가지 시위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섬에 심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섬을 오가면서 사이버 시위를 이어간 것이죠. 이에 분노한 중국 정부는 더 강력하게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고 합니다. 중국 유저가 해외 유저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서버가 전면 금지되며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으면 실명 인증을 갖춘 온리 중국 서버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바일이나 스팀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실명 인증이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더욱 강화된 게임 규제에는 전염병, 좀비, 종말, 코로나19를 연상시키는 소재는 전면 금지되며 마인크래프트나 동물의 숲같이 자유롭게 맵을 제작하고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임도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저가 게임 내에서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에 작년엔 발의된 중국 버전 셧다운 제도 강력하게 추진중인데 이는 만 18세 미만 중국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고 평일에는 하루 1시간 30분 휴일에는 약 3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제 또한 8세부터 16세는 한달에 3만원 가량 16세부터 18세는 약 7만원 가량밖에 결제를 할수 없게 규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용 스팀 서버를 준비중에 있는 등 게임에 어마무시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국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매출은 어마무시합니다 장장의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의파이터만 봐도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근다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후에도 소개시켜드릴 중국 던전의파이터도 3천만명 이상이 예약을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아무래도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워존만 봐도 핵쟁이 친구들이 싹다 중국인인걸 보면 제발 vpn까지 쓰는 중국인들까지 모조리 잡아넣어 아시아 서버에 핵없이 깨끗하게 게임을 즐기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지네들 서버 만들어서 무협지를 찍던 무공을 쓰던 알아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선생님! 지난 2014년 e3에서 게임을 공개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를 찾지 못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드알랜드2가 현재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개발진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작사인 덴버스터 스튜디오는 아트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듀서 등 게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력들을 구한다는 구인글을 올렸는데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좀비 아포칼립스를 제작한다고 쓰여있는 점을 살펴보면 데드알랜드2를 제작중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연출의 트레일러로 칸느 국제광고제에서 금상을 탄 작품으로 유명한 데드알랜드의 후속작으로 2014년도에 게임 트레일러를 공개했지만 초창기 개발을 맡았던 예거 스튜디오가 딥실버와의 불화로 제작 중단에 들어갔으며 2019년에 드디어 딥실버의 산하 스튜디오인 덴버스터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즐겼던 좀비게임이니만큼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차라리 망하더라도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를 날린거야? 중국에서 서비스 예정인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이 사전예약 3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사전예약을 하여 4일만에 1천만명을 돌파한 뒤약 두달 정도가 지나 3천만명을 돌파한 어머무시한 속도인데요 현재 중국의 게임 규제 때문에 출시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오플 측에서는 이미 판호 발급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벌어다 주는 게임이니만큼 제주도 네오플에 있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제작팀 170여명을 본사인 서울로 데려오면서 최대 전세 보증금 4억원 지원, 이사비 전액 지원 등 엄청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넥슨은 중국에서 또다시 매출의 신화를 쓸수 있을까요 대리게임과 여러가지 논란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류호정씨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류호정치는 정의당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 최근 정계에 입문하였지만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과 각종 논란으로 과연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자질 논란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21대 최연석 국회의원인과 동시에 유일한 20대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의 걱정대로 자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이어게임즈가 샌드박스 게임 개발사 하이픽셀 스튜디오를 인수하였습니다 하이픽셀 스튜디오는 하이테일이라는 샌드박스 rpg를 제작중인데 이 게임이 발표되었을 당시 트레일러에 구현된 다양하고 정교한 시스템들은 유저들로 하여금 마인크래프트 2.0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까지 반응을 보였으며 2020년 4월인 지금을 기준으로 트레일러의 조회수는 5600만을 기록할 만큼 해외에서는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발사 측에서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자 서버비를 벌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열까도 생각했지만 외부 투자가 더낮다고 생각되는 차에 2016년 라이엇게임즈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오히려 라이엇게임즈가 투자와 개발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2020년 라이엇게임즈가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게임을 개발하는데 본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어게임즈 측에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열정적인 스튜디오와 이번 인수를 통해 좀더 돈독해진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하였으며 하이픽셀 스튜디오 측에서는 라이어게임즈가 앞으로 비전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임인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에서 제작하여 좀더 재밌고 퀄리티 높은 작품이 탄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전설의 아메리칸 새끼들! 로 유명한 크라이시스가 리마스터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크라이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픽으로 매 작품마다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거기에 크게 모난게 없는 게임성 까지 더해져서 당시 메타스코 91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평가까지 받은 게임이죠 한국 한정으로 북한군 밈 덕분에 크라이시스보단 그래픽 쩌우는 게임이나 북한군 나오는 게임으로 더 유명한 크라이시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3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여기에 시리즈 최초로 닌텐도 스위치 발매를 확정지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쪼록 그래픽의 혁신을 불러왔던 만큼 진보된 현재크라이엔지는 어디까지 발전했을지 기대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아 한국 한정으로 북한군 성을 리메이크는 안해줬으며 플레이스테이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으로 인한 플레이 앳홈 캠페인을 진행함에 따라 명작이라 불리는 언차티드 1,2,3편을 함께 담은 언차티드 네이션 드레이크 컬렉션과 아름다운 말로는 형용하기 힘든 게임인 전이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두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면 다음 달인 5월 6일까지 무료로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에서 언차티드 시리즈 정주행이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플스가 집에 없다고요? 그럼 넷플릭스나 보십시오 미국 및 캐나다 심의단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 등급위원회 줄여서 ESRB와 유럽게임등급 심의단체 법유럽게임정보 PEGI는 13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를 심의 등급과 함께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트레일러보면 AD20 하면서 T나 18플러스 쓰여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게임 구매등급 추가 및 이후 랜덤성이 있는 게임을 별도로 포기해달라 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와 이와 같이 더 강화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페이투윈에 민감하고 랜덤박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흠... 음, 마음같아선 한국에서도 빨리 도입하고 싶은 부분이군요 이번 뉴스에서는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행보와 중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벌어들이 고 있는 던파 모바일의 행보 이와 상반되는 행위로 중국 내 게임시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정부 등 게임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큰일이 없길 바라며 하루 빨리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언차티드 시리즈나 하면서 시간을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뭐풀수가 없다고요? 그럼 넷플릭스나 보십시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